6번째 리뷰 짠! 쫄보! 아! 불닭! 크로스! 쫄볶기 불닭. 불닭볶음면 리뷰 도 아주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구성은 면 애상스프 튀김 후레이크입니다 그럼 끓여볼까요? <웃음>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쫄볶기여서 그런지 튀김 후레이크더라고요더 아, 맛있게 보이지 않을까요? <웃음> 그렇습니다 기존 불닭보다 뭔가 매운내가 덜한 느낌? 냄새는 그렇게 안 돼요? 음, 면발이 진짜 색다르다. 면발이 진짜 쫀득쫀득합니다. 쫄면처럼 말 그대로 쫄면. 이 소리 들리시나요? 이 쫀득쫀득 소리? <웃음> ASMR인 줄? 저희 시중에 나와 있는 떡볶이 소스 있잖아요. 그걸 조금 섞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아, 면 식감이. <웃음> 저는 다음에 먹는다면은 아 이걸로 진짜 쫄볶이를 해먹고 싶다 떡을 좀 추가하고 거기에서도 조금 추가해가지고 진짜 쫄볶이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매운 거는 불닭볶음면보다 들매운 것 같은 느낌? 아무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끝입니까? 네 아우 세상에 뭘 네. <웃음> 말해요 알겠습니다 주부 경력 자그마테 28년! 과연 우리 엄마의 재구매 의사는? 재구매 할것 같아요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 맛이 그 쫄깃함이 안녕 생각나~~, 생각나. <웃음> 음. 쫀득쫀득한 소리 들리시나요? Yeah. <laughs>